이솔로몬이 신곡, 시인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신곡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 쓰고 노래하는 가수 이솔로몬의 신곡, 시인 티저를 전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전국 투선플레이스 매장을 비롯해 전광판,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전국 약 300여개 투싼플레이스 매장 내 스크린에 티저 영상이 송출됩니다. 같은 기간 이솔로몬이 태어나고 자란 반월당 사거리 메디스케어 전광판에서도 시인 티저 영상이 송출됩니다.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도 티저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잠실역, 삼성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4개 서울 지하철역의 118개 패널에 티저 이미지가 송출됩니다.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 15일 동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솔로몬 신곡 홍보를 위해 움직이는 광고도 동원됩니다. 시인 발표일인 11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45인승 래핑버스가 주인공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삼청동 지역 등 곳곳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홍대, 상암 지역을 거쳐 강남, 삼성, 도산대로 등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솔로몬 래핑 버스는 이솔로몬이 직접 작사한 시인의 가사 일부를 담아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번 신곡 시인은 이솔로몬이라는 아티스트를 보다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하는 시인으로 독보적인 감성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두터운 팬층을 쌓고 있는 이솔로몬과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홍보 광고를 준비한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이번 신곡 시인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이솔로몬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